아, 안녕하세요. 뭐지, 이 수상한 것들은? 안녕하세요. <웃음> 상황 파악. 벌. 아, 안될것 같은데? 기회한 번밖에 없죠. 한 번. 아! <웃음> 썬져요. 오 우와! 이런 음. 것 같아. 와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뭐지? 축구춥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석농부 김베스트리입니다. 김씨였어요? 이 방울토마토를 무럭무럭 예쁘게 잘 키우면 2021년 신축년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방울토마토 키우는 건가? 헉 대박 씨앗 너무 작네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기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한 해는 웃을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